돌아다녔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몸이 너무 못 버티는 거예요 더위에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많이 걷기도 했고 오늘은 체력을 조금 아껴가면서 놀려고 지금이 12시 반 조금 안된 시간인데 한 3시까지 좀 있다가 3시 반쯤에 택시 타고 봄은 콜로세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디저트 즐기다가 그리고 그 옆이 호수 공원 이래요. 약간 산책로라서 산책로 가가지고 좀 슬슬 걷다가 첨성대로 넘어가서 약간 애매한 시간 있죠. 여섯, 6, 7시쯤? 그때가 약간 노을이 질 시간인데 그때 첨성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제 더니은이어 젖으면 한 8시, 8시 반 정도 되면은 동궁과 월지로 넘어가면은 밤 개장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쉬다가 준비할 때다 시킬게요. 예 짜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있다가 준비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여기 지금 제 세상이에요. 아무도 없어. 예. 나만 있어, 나만. 대박. 아싸. 편하게 씻고 편하게 쉬어야된다 여러분 오늘 체크아웃하는 날이에요 지금 시간이 7시 37분이고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11시에 체크아웃하는 건데 제가 3시에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첫째 날에 낮에 더위에 그한번 혼난 거를 기억을 하니까 둘째 날에는 이제 야간 개장이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나가자 싶어서 어제 점심 먹고 숙소에서 좀 늦게까지 있다가 준비하고 바로 이제 카페로 갔는데 전 어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체크가 타고 여기 근처에서 뭐 사서 갈게 있으면 그거 사서 점심 먹고 시간 되면은 근처 카페 갈만한 데 있으면 갔다가 버스 타고 기차역 가는 게 오늘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네요. 안 닦아내고 화장했으면 큰일 날뻔했는요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지금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탔어요 잘 먹고 갑니다.